네, 안녕하세요. 플루토스 어, 강사 액아입니다 오늘이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9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9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39분입니다. 봤더니 양봉이, 이렇게 양봉이, 큰 양봉이 나왔네요.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나오는 양봉은. 어... 먼저 주봉 주봉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주봉은 아 이것도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둘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도 다다다 다, 다, 모든 곳에다 이렇게 나 모습 이 빨간색으로 글씨 쓰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위클리 지난주의 위클리 아니 금주의 위클리 오픈이지 오늘 이번주 시가 오픈이에요 가격이 비트맥스에서는 얼마냐면 10551.5 아, 맞죠? 이겁니다. 클리 오픈. 이번 주, 즉, 또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얘가 여기로 뿅 넘어가면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다, 월요일, 월요일 9시 전까지 가격이 여길 넘으면 양봉이에요, 양봉. 주봉이 양봉. 우와, 박수 쳐대 그러면, 그죠? 박수 쳐대 돼요.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주봉에서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초점이 더 맞춰집니다 1 0 5 9일 이번 주 양봉으로 끝나냐에 대한 중요한 가격이니까 1 0 5 9일 그리고 일봉상에도 아마 어 뭐야 잠깐만 왜 체크 안 돼있어 이 싱크를 안 해놨구나 우클리가 모든 장크에 싱크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평균 가격 21일 평균 가격은 넘지 못했고 여전히 여전히 고점을 높이지는 못했어요 일봉상 고점을 여전히 높이지는 못했으나 못했으나 이제부터 이제 얘기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12시간 차트도 못했고 평행한 채널 중심부도 있고요 평행한 채널의 중심부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자트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점을 높이지 못했으면 얘가 높이는지 못 높이는지 볼 것이고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얘는 이렇게 수렴하나 이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여기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수렴하는 것인가 옆으로 행보하나 그게 아니면 돌파할 수 있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죠 일단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단기 차트에서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보면요 4시간 21일 평균선 일단은 넘었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넘었어요 그리고 단기 추세는 돌파를 했거든요 단기 추세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고점을 낮췄다는 거는 아직은 여기랑 여기를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자고요 그러면 박스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구간 안에서 얘가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센터잖아요 이 센터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횡보할 가능성이 이제 추가를 하고 옆으로 넘어, 또 옆으로 갈 가능성도 생겼고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던 이 이 하락 트렌드가 이제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횡보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 이거예요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아, 아이씨. 그랬는데 옆으로 일단 지나가서 올라갔으니까 보통 이런, 이런 거를 신호로 잡고서 매매 현물이나 뭐 다른 거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직전 저점 이탈할 때 스탑을 정하고 이탈할 때 스탑을 정하고, 매수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7%? 이렇게 되면 7%, 8%인데, 아, 이런 데가 걸리, 사람들은 항상 이런 데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웃음> 이,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 해요. 이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추세와, 추세를 이탈하면 은 손절하겠어. 나는 여기서는 여기 못 뚫고 갈것 같아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 라고선 롱으로 한번 접근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생겼을 것 같아 그래서 파란 색으로요 라인을 체크 해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로 상승에 대해서는 요요 어, 요 꼭대기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1760달러 정도 선이라는 얘기 계속 말씀 드렸던 거고 더 짧은 차트에서 보면 이게 지금 1시간 차트인데요 이 가격 여기 지금 도전 받고 있습니다 그 가격 이 범위 내 범위 내 센터죠 센터 여기 여기 못 넘었던데 그게 만 얼마인지 외웠죠 여러분들도 만185 달러 못 넘고 있어야 지금 근데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못 넘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됐어요 보통 이럴 때 짝짝짝 짝짝 짝짝 근데 아이,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어그로 끄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좋은 거거든 사실 저항 근처에서 내려오지, 즉각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어, 저항 근처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면 돌파의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18년도처럼 이래요.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어느 때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랑 저는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2018년도 4월. 이건 또 똑같은 차트인데, 2000 작년 4월 때, 작년 4월 생각이 조금 납니다. 아이, 카드 보자, 빨리. 좀 느려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줘요 여기가 여기가 좀 생각나요 여기랑 패턴 똑같았어 그죠 여기가 좀 생각나 지금 이렇게딱 넘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 이런 패턴을 계속 만든다 이겁니다 현재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니 여기, 여기 양목 나올 때 이렇게 비슷하죠 여기랑 모양이 내려오는 모습도 비슷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 봐볼까요 못 넘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서딱 넘은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음. 패턴이 가격 패턴이 좀 비슷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뜨고 간다면 여기 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은 그래서 만만 만 달러를 회복하는지 백1 8 5요거 넘는지가 일단 문제가 됐고 다음번에 이렇게 됐을 때1 어 2시간짜에서 그러니까 즉 여기 넘으면 여기 넘는 거는 금방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 패턴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가격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길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100%면 약 10, 100, 1,1,545 달러 정도 됩니다. 시크를 해요없으면다볼수 있지. 프로젝션 레벨로 피보나치 프로젝션 레벨로 프로다 재본 겁니다. 10, 1,1540. 그러니까 여기 넘 넘는, 여기 넘다는 소리예요. 고가를 넘는 을수 점들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 높지 않는가 오히려 조금만 더 옆으로도 옆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가진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성 생각의 전환이 되는 움직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어요 내려갈 줄알으면못 놓고 근데 넘었으니까 생각을 얼른 바꿔야 돼 그런 그럼 태세전환 얼른 하죠 1150, 11540그 다음에 12000 여기 상단까지 보면은 12,800 여기서 채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게 됐을 때장항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주의 시가 시가 1 1 500, 500 얼마 그다음 중요한 동일 고점들 11K들 뭐 이런 것들이 걸리기는 할 건데 저는 보통 채널 상단을 일단 목표로 세울 것 같습니다 채널 상단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저점 이탈하면 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사고 여기까지 사고 12000 정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2 0 이렇게 되면 이거 손익을 한번 따져볼까요? 한 1대 대2 1대 정도 나옵니까? 1대 3 정도 나옵니까? 만일점까지 보면 1대 2.5 더 위까지 보면은 1대 3 정도 되네요 물론 손절되게 깨가지고 여기 쌍바닥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손절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 크립토 매니저 만약에 설정한다고 하면 크립토 매니저까지 만약에 혹시 설정한다고 하면 비트맥스 기준으로 보요아어 비트로 어 비트로 보자 비트로 어 갑자기 손편이가 됐어 조금 내려올 때, 조정받을 때까지 좀 분할로 좀 사는 걸로 좀 작전을 세웁시다, 우리. 여기서도 작전을 그렇게 잘 세웁시다. 느리다. 아, 느리다, 느리다. 중요, 중요 가격이라고 해서 1275만원. 55,000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이선 넘은 거, 선남은 것도. 이렇게 넘었고, 넘었으니, 넘었으니. 잠깐만, 크립토 메이저로 만약에 설정한다고 하면, 잠깐만, 이걸. 잠깐만요, 화면 잠깐 끌게요. 화면 다시 공유할게요. 아, 보이죠? 그렇지 크립토메이드요거 요걸 보여드리려고, 요거. 거래소 전환. 업비트. 업비트. 업비트. 바꿔놓고. 이거 오늘 좀 이거. 이거 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 모카가 괜찮아 전략내보니까 이 캔들 범위에서 넘어간 데까지만 이렇게 사봅시다 여기 여기에 이걸로 체크를 해도 가격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 가로빛으로 여기까지 사본다 하는거 파란색 1174만원이네 1174만3천원 매수 끝 1174만3천원 지금 여기 못 넘고 있고, 지금 가격, 여기, 지금 가격부터, 1 1 0 0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가격부터 사지, 뭐. 현재 가격부터. 현재 가격, 현재 여기. 매수 시작. 현재가. 현재가는 1195만 5천원. 여기서부터 삽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 혹시 지금 프리미엄 보고 계신 분들은 프리미엄에 한몇 퍼센트 꼈습니까 배경 끄고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야. <웃음> 왜 오를 때는 또 역프리미엄이야 <웃음> 요즘에 왜 그래 도대체 시장이 짱나게 그죠 내릴 때는 프리미엄 내릴 때나 역프리미엄 끼든가 <웃음>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팔지 뭐 100%에서 161.8%까지 그냥 분할로 팔지 뭐 여기서 이 구간. 아야 이거 여기서 이 구간은 그냥 분할로 팝니다. 크리트 매니저 세팅을 합니다. 매도 구간입니다. 여기는. 매도 다 체크를 해놔야 돼. 매도는 어디서? 있다. 어디까지냐면 1 3 2 9 0 0 0 14503000 맞나? 1300 1320천 아니 공 하나 더1 3 2 0만원 1329만원부터 1 4 백, 오, 만, 삼, 천, 원. 이렇게. 이렇게, 세팅. 그래서, 매수. 질량 됐고요. 이거 지금 우리 회원님도 들 똑같이 될 겁니다. 회원님들에게도. 미러링. 여러분도 똑같이 세팅하십시오 거미줄 매수. 손절? 손절은 여기다 할 겁니다. 여기, 이, 이 저쪽 깨지면 그냥 손절할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에요? 손자 손자 색깔 빨간색 매수 <웃음> 어피투 매수 미러링 메뉴 BTC BTC k r w 아 이거 대문자로 해야 돼 맞지 비트코인 얼마부터 사야겠어요? 지금 현재 가격 여기서부터 사기로 했죠? 현재 가격이 그냥 여기서 지금 4 지금부터 언제까지 살 거냐면 1,174만 3천 원좀 174만 3천 원까지. 비트코인이야, 뭐, 많으니까. 비트코인 총, 전체? 전체, 전체. 이거는 뭐, 슬리피지 생길 일이 없잖아요. 10억, 10. 6억. 6억만 넣자. 6억. 6억. 6억. 전체 6억. <웃음> 6억을 산, 제가 6억 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 내려가면 같은 물량 매수해서 30번에 나눠서 사고요 분할로, 30번. 30번 분할로 해서 사고. 손절가는, 손절가는, 천, 백, 십, 칠만, 사, 천원. 그쵸? 그렇죠? 사천원. 그리고 손절합니다. 그럼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 사셨을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죠? 한 중간 정도에 잡힐 거고 5% 정도 되네요. 5%, 5.5%. 거미줄로 매도하고고요. 시작가는 매도는 요걸로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시작은 1329 하나, 둘, 셋, 넷 이거 지금 롱텀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설정을 하지만 끝까지 이 얘기에요. 1450만 3천원. 이렇게요 분할의 수 이거 30번 나눠서 팔고요. 주문 내역이 맞습니까? 100%를 다 팔지만, 응? 굳이 여러분들은 100%로 세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이해 되겠지? 요거 그림 첨부하면? 차트 읽어. 아시겠지? 차트 링크, 차트 링크를 놓고요. 코멘트, 여기다가, 어, 단기 수렴을 돌파하고, 어, 돌파하고,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의 매매를 합니다. 유튜브. 링크를 확인하세요. 좀 이따 유튜브 링크 또 드릴 거니까. 전략을 발송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크립토 매니저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크립토 매니저 이거 보스 써보십시오. 공짜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쭉, 내려오면 사,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삼 다음 <웃음> 메는 이렇게 쭉 사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면은 손절할 거고, 이렇게 내 사, 다 사줬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팝니다. 아, 오케이. 잘 왔어요? 배달? 배달 잘 왔습니까? 이렇게, 미러링이, 목록 딱 누르면은, <웃음> 우리 회원님들은, 목록 누르면 한꺼번에 금액만 넣으면 되지. 자, 안녕! 제발, 전략 성공하기를. 올릴게요, 이거 유튜브로. 아, 미러링 쓰실 분들은 미러링 쓰실 분들은 유튜브 밑에 보면 바로 쓰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보고 확인하십시오. 저는 플루토스 액션했습니다.